사회화된 ISTJ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열심히 깔아두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다년간의 연애 시행착오를 통해 본인이 미흡했던 점들을 사전 준비해놓습니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을 생각하면서 연애를 준비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사회화 안된 똑딱몰일 때 인연을 맺고 끊는 게 어려워서 표현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표현 못하고 정작 표현했을 때 이상하게 왜곡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사회화를 통해 표현 방식을 효율적으로 가다듬어서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회화된 ISTJ의 표현 방식은 빙빙 돌리지 않고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ISTJ는 배치 상태에서 조금씩 딥러닝을 하면서 연애라는 미지의 영역에 한 발짝 다가간다고 보면 됩니다. <목소리> O nul doshi chung ha ju shi y a s <laughs> a g a n s <laughs> e h a d n a d a d u k dad. Jay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 i honin shin go ha shi gil g1 h a b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 shi mayan. Secret yung sang. Bonin dung fan yung sang. V log. ASMR d u n Total nega g benefit yul nulil suit s u e d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p ha gaeb ha ju se yo.